오늘은 남해 걷기 좋은 길, 남파랑길 45코스, 남해바래길 13코스 바다 노을길을 걷습니다. 남해바래길인데요. 바래란 말은 남해 어머니들이 가족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파래나 조개, 미역, 거등등 해산물을 선수 채취하는 작업을 밀크는 토속을 하가네요. 바다 노을길은 이름처럼 저녁 노을 명소들을 엮어가며 바닷가를 걷는 길입니다.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한 길은 잠시 내륙, 숲속 농도를 이용하다 예계 마을부터 눈이 시원해지는 바닷길을 걸어 북쪽을 향합니다. 다만 주변이 어두울때는 걷기가 불편한 해안 비포장길이 중간중간 중간 있으므로 코스가 끝날 무렵 노을 를볼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해 스포츠파크하고요 저 멀리 지금 서산항이 한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요. 망원산이거든요. 부엌까지 피면 정말 멋진 트레킹길이또 예상이 됩니다. 왜 식당 푸디아 여기가 더와 있습니까 이거? 다 커피 한잔 하고 가야죠 네, 물좀 끓여가지고 코도 으덕거려요. <웃음> 아, 이제 더숲에 들어오니까요. 좀 따뜻한 에, 기분도 들고요. 아, 오늘 바닷바람 어마어마하게 니다 바위에 가 지금 바렉길하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웃음>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여행에1 6 k m 남았습니다. 우리 남의 어머니십니다. <웃음> <웃음> 수고하셔요. 여매 마을이입니다. 이곳이 누가 사려를 말려서 걸어만다고요. <목소리> 6번까지 <목소리> 1km가 남았습니다. <목소리> 어마어마한 기름통을 지나서요. 이제 서고 경상길 올라가야 됩니다. 아, 미국길은요. 해맬도이 뭐 없이 표시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점을 이수신 대기하고요. 여기서 산다에 지금 아주 한눈에 지금 보이고있습니다 하늘스바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500m 남겨 놓고요. 일단 산길로 접어줍니다. <목소리> 아.. 약간.. 강각길입니다 이제 노보 마을이 서서히 지금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그 아, 아주 한적합니다 아 학교가 아주 특이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리길은요 길이 워낙 네, 잘되 있고, 색지가 너무 잘돼 있어서, 그때 해외 일은 없을 것 같아요.